이런 거 지금 6만 원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푸트박스입니다 9월 29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기둥 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연락처는 그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고수산으로 왔어요 어, 오늘 대구 가격이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과자미는 만원어는1 0원전는 15,000원 주는만원 그리고 0원0원 상어는 이거 구입감도 요건 2 2 0 0원 그리고 구입감도 그냥 만팔원 다음에는 C7번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청어 가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발은 오늘 거 12만 원, 12만원? 어제 거 11만 원, 12만 원. 통발 단세우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금태는요? 금태는 이거 2만 5천 원, 2만 원, 2만 원. 이건 2만 원. 금태 가격은 좋죠? 대구는 많이. 삼시가 몇 좋네요. 네. 네, 비육 시육 돼지 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연어 필레가 있는데 지금 반 마리가 있고 4분의1이 있는데 이 부위별로 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갱이 좀 이렇게 잘 자라긴 한데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었고요. 어, 여기도 이제 금태 가격이 좋았어요. 그리고 대구 요새 가격 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많이 크지는 않는데 이제 그렇고 대삼치 가격도 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좀 CR이 좀 작은 줄삼치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브란지노라고 하는 그리스 어, 농어인데 굉장히 기름져 이고 맛이 좋아요. 어, 민어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자 B5번 신일수산으로 네. 왔습니다.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중반. 얼마요? 2만원 2만원 네그 다음에 수어 어디거예요 장아 장아? 배수어 장아. 장아 이거 빵 되게 좋아요 어. 7천원 백산 소돔이 1kg 초반 1 5천원 0원네 양식 농어 1kg 15,000원 천원 제주강어 3kg 나옵니다 2만 4천원 2 4원원 양식 농어 1kg 후반 대급 2만원 완두광어 3kg 가까이 나오는 27,000원. 자연산방어 6kg 후반 7kg 대 7,000원. 완두광어 2kg 초반 23,000원. 가랑어 5,000원. 전어 가격은 꽤 비싸요. 그래서 킬로에 29,000원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이 물량에 따라서 넓디는 게 전어 가격이거든요. 네, 시사반 한길 통상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연어 가격은 살짝 내렸습니다. 킬로에 2만 원이에요. 이제 오랜만에 농어 자연산도 좀 보였고요. 이 노래미도 조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자연산들이 많이 안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대방어가 있는데 뭐 7,000원, 8,000원, 10,000원 10, 요 사이로 가격대가 좀 있고요 이것도 좀 가격이 자연산이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게 요새 좀 대방어가 좀 어떨지 제가 어제 시장에 가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리뷰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가 좀 비싸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활어들이 좀 많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요새 네, 참돔 가격은 뭐 지난 주나 이번 주나 거의 뭐 변화가 없이 뭐한천원 정도. 이제 3kg 이상 되는 거는 좀 가격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좀 네, 작은 농어죠. 요즘 숭어 가격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거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충분하게 피를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이상은 매달아 놓는 편이고요. 이제 단새우 요건 이제 55,000원의 저임망이죠. 자 C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참돔이 있는 데 25,000원이네요.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고요. 어, 대부분 이제 점포마다 동일하고 어, 제주산 광어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그렇습니다. 네, 대방어가 8,000원짜리가 있었고 만원짜리가 있었어요. 이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비싸게 경락을 받고 어떨 때 싸게 경락을 받아서 그 당일에도 좀 가격 차이가 날수 있어요. 네, 숭어 가격이 엄청 좋았어요. 오늘. 그거 이제 자연산 강담돔인데 키로 8만원짜리 에요 고등어 이 이제 동해안 고등어입니다.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광어는 뭐늘 매주 말씀드리지만 다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네, 없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참돔하고 농어가 이제 변화가 많은데 이제 농어도 이제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오지 않구요 참돔도 소폭 어,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좀 요즘 핫한 게 이제 꽃게죠. 그리고 이제 킹크랩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물량 꽃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게 왕게가 조금 있어 보이지만 썩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킹크랩은 아주 한참 비쌀 때보다는 조금 내려왔지만, 뭐 그렇게 많이 좋은 품질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대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저것도 이제 살밥은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 이제 크기가 좀 작은 그런 킹크랩이었어요. 네, 킹크레이 2만원 이에요 화론데 근데 다 그거에 맞는 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때는 이제 감안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시길 바래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네, 이게 선어인데 선어 이것도 2만원 짜리에요 그러니까 는화로 보다는 아, 살이 조금 더 좋지만 또선어은또 선어들의 단점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이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꽃개를좀 보게 되면은 오늘 가격이 좀 올랐어요 물량이 좀 적었죠 그래서 제가 9월달 전체를 한번 봤더니 물량이 10톤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가격이 그때 좀 많이 내려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표를 좀 보고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신 다음에 이제 구매를 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표는 당일날 화로 점퍼 단톡방이나 믿음투산밴드에 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예. 보시는데될것 같아요. 네, 대자는 좀 가격이 좀 가죠. 지금 여기도 스코이게 대자는 아니고요. 한 중자 정도 되는 거한 15,000원 정도 킬로당 됐고 경매장에서는 보통 한 음, 최소 단위가 5kg예요. 그러니까 5kg 아니면 10kg 이렇게 망으로 이제 판매를 하십니다. 여기는 한 7,000원. 이렇게 가격이 되 있고요. 소매점에 이제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믿음수산은 제가 4사명을 네 드리죠. 어,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매일 시세가 아, 올라옵니다. 여기는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긴 한데 재고 여부를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찜이나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경매장보다는 살짝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시게요, 4개는? 3만원 그리고 이제 밴드에 이제 33,000원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가격이 요즘 랍스터가 좋은 것들은 가격이 어, 일단 5만원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약간 B급이거든요 킹크랩도 수율이 한 70% 정도 되는 이제 고정도 수준의 킹크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o n g s 얼마씩? 이거 3 i n g 0 r a b and Kodong, and k 는 d o n g and k o d o n 그냥 n d Kodong, a 게 d Kodong, and Kodong, and Kodong, a n 원 꽃게는 이제 소량도 구매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좀 골라서 주신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전복 전문점에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어, 여기는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동일해요 그리고 장점은 제로배 수산대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아, 전체적인 이 동양물산 시세표는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 전복 경락표를 이렇게 한번 붙여 봤어요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페류보로 왔고요 이제 홍가리비 가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달달하라니 맛이 아주 좋고요 왕우럭 쪽에 요것도 구워 먹거나 하면 아주 맛이 좋아요 참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지난주하고 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폐류 쪽에서는 크게 가격 변화가 많이 있진 않아요. 지난주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엔 이 대마 쪽에 계속해서 나오는 저한 묶음이 한 600g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멍게도 이제 가격이 변화가 없고, 저 홍가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저게 3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지도 가격이 이제 괜찮은 편이에요. 뭐 한참 비쌀 때는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네, 흰다리새우는 거의 고정간 것 같아요. 14,000원, 15,000원. 자, 19번 초이수선 왔어요. 1 0 0 g 짜리 물건이에요. 이런 거한 짝이 지금 6만 원 모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충되는게이 사이즈, 열 마리 이제 4.5 사이즈 물건인데 이런 거는 한 짝이 지금 8만 원까지 들었어요. 한 마리 0 0 원꼴. 여기 이제 분투할 고요한 네. 마리 3만 원. 이게 500g 사이즈, 갖고 많아요 요거 사이즈 얼마 들어있어요? 요거는 지금 한 짝에 10만원 보시면 되고요피크 어, 여러번 이한 짝에 5만원 보시면 되구요. 이게 좀큰사이즈예요 8마리. 8 5 3리 어, 팔미 하나, 문어 두개 요거는 한짝 8마리는 16만원. 4마리만 있으면 8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700g짜리 7마리에요. 요거는 한 짝에 지금 19만원 보시면되요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사이즈는 큰데 깔좀날아간거예요 요거는 한짝이 지금 62,000원 요거는 제일 좋은건데 요거는 한짝이 지금 68,000원 보시면 되구요 요거는 한마리 3만원 최고는 부른류인데 요대 사이즈는 요거는 16,000, 1 7 0에요요는 한짝이 지금 15,000원 보시면 되고 중사이즈 요거 중사이즈 1 8 0 0 0로 있어요 2마리 철 할게 안하거든요 요런거 같으면 한짝이 지금 14,000원 대모같은 음. 경우는 헷감대는 1,100원인데 요게 지금 저렴해요 한마리가 5,000원 꺼이니까 네, 요즘 갈치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갈치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 십삼번 초원수산으로 왔습니다. 갈치 10마리 25,000원 니노키로 핵감 2만원 갈치 얼마리 7만 7만 9마리 12만 먹갈치 6미 6만 백자 두마리 4만 5천원 저 도미 6마리 6만, 불뱅이 2 7천원 자연산새우 50마리 3 5 0 0원 양식새우 17마리 15,000원, 납치 2 3 0 0원 문어 피에 4만원, 홍지 한 쌈에 15,000원, 청어 22,000원, 온젤 한쌈 7만원, 고등어 했던 고등어 한 마리에 4,000원, 전어 킬로에 17,000원 서대 킬로에 16,000원 이면서 8마리 25,000원 배영어 10마리 35,000원 5마리 35,000원 큰거 덕다 큰거 2마리 4만원 저, 저 뒤에 2마리 18,000원 저가 1마리에 1 5,000원씩 배구 2마리가 25,000원 젖가다미 그 8마리가 3만 8000원, 3가 8000원, 만원 3만 은 비싸네. 원3에0 0만0원8 0 0에원0 0 0원간0 0 0원 3만 8 0 0이만 8000원, 3만 8000원, 3만 8000원, 3만 8000원, 3만 어제는 여섯 마리짜리를 팔았는데, 오늘은 자네 마리짜리, 2만원. 자, 나로, 나로도 자연산장어, 특장어예요 이거 18,000원. 자, 가자미 오늘 완전 핵감이고 엄청 좋아. 이거 그냥 만원, 9,000원을 사오던 먹고, 얘네들도 엄청 맛있거든, 만오천원씩. 자 이거 눈꽃돔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제가 아, 보기에는 아, 노랑벤자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네, 여기서 벤자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회로 먹는 요거는 하스돔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생긴 북벤자리 있어. 요 이거는 바리과예요. 전혀 다른 그런 생선이란 걸알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랑벤자리는 노랑벤자리과로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대요. 만원. 자 이거 안 떠났네. 나로도 백쪽이 이것도 최고야 그냥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까지도 주는 건 이게 훨씬 좋았어. 이만 오천 원. 엄청 싼 거거든? 한 개월 만에 파는 거야. 만 원. 만 오천 원. 오랜만에 아귀가 나왔어. 만 원. 자 이거 어제 재고라고. 오늘 만 이천 원을 주더라고. 팔아달라고. 그래서 한 상자에 만 오천 원두 상자에 이만 오천 원. 강원도 자연산세우 이만 원, 사만 원. 일 키로는 이만 원. 기 10마리 3만원 2무마리 6만원 이거는 통찜에 먹는거 자 3만원 갈치 자 4만 5천원 7만 5천원 12만원 오늘 그냥 땡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